오늘 네. 그더 <그냥> 자고 있습니다. <S> <S> <S> 얘기도 해볼까? 급해요. 마음은 급한데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야. 아니 원레서 이만 또전 점핑, 점핑, 점핑, 점핑, 점핑, 점핑. 아아아아아아아 y e a 역시 <목소리> 무력적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오하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하니>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야? 이할머니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 할머니 뭐야? 이거 뭐야? 니야야 그치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<웃음> 꿈이로 어? 누 <그기로>. 어? <웃음> 그랬어? 어어 어? 누가 그랬어요? 누가 우리 나엽이로 이제 오늘 밤엔 잘잘 잘 거지? 엄마도 이제 많이 좋아졌대? 들을 기야은 르으들 받았어